불고기 아니면 후라이드치킨 치킨 가야죠 여러분들 이게 있어야 인생이 돌아간다 깐쇼새우랑 콩국수 제가 좀 입맛이 아재 입맛이거든요 아아야아 아, 아, 아, 아, 이거 마우스가 저절로 아이런 제작 뱀뿌라동 튀김 덮밥 이거 밑에 그 간장 계란밥 믿는거 맞죠 그리고 스테이크 스테이크는 지금 이게 딱 좋아요 텐동이랑 스테이크 둘 중에 하나만 삼시세끼 먹어야 돼요 그럼 뭘 그러겠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 다이것만 먹어야 돼요 그래도 밥을 주는 걸 먹자 그래도 밥이다? 핏물 뚝뚝 떨어지는 스테이크냐 아니면 그냥 간장 떨어지는 뎀똥이냐 여러분들 단가라 생각해야 돼요 단가 이게 더 비싸다고요 한국인 밥심도 있지만, 고기 먹으면 일더 잘합니다. 양장피 아니면 양념게장. 양념게장이죠? 까또발까또발까또이까는 이건, 이건 못참지, 어? 치킨마요덮밥 진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고마스도 저절로 움직였네? 콩나물 밥부에스 육회. 근데 이거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제가 아무리 콩나물 밥을 설명을 해봤자, 이건 육회다, 어? 우렁쌈밥이랑 모듬전. 저는 근데 우렁이를 안 좋아해요. 모듬전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치볶음밥부에스 아구찜. 아구를 시키면은 이 콩나물이 9 0예요 아, 여러분들 아구를 고르고 싶지만, 돼지껍데기랑 꼼장어. 꼼장어는 이거에 좀 호불호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게 못 먹는 사람들 있거든요. 아 오마이갓 오늘 방송 끝나면 소주 한잔 아니 농담이고요. 돼지 껍데기 일단 고르겠습니다. 샤브샤브에스 미트볼. 샤브지 미트볼은 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다고. 초계국수 이게 그 닭고기 찢어가지고 국수 위에 올리는 거거든요. 충무김밥. 맨밥에 김 싸서 오징어랑 이제 같이 먹는 거. 이건 제가 초계국수를 다 먹겠습니다. 인도커리난저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라면도 좋아하는데 인도커리 이거 진짜 진짜 진짜 진짜 맛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아 뭐예요 아 멈춰 아 멈춰 회덮밥 탄탄맨 이것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저는 회를 싫어요 제가 스트리머니까 제가 모르겠습니다 탄탄맨 저는 솔직히 인도컬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뭡니까? 육회? 여러분 들다 육회 원하시죠? 나만 나만 커리야? 혼자 있었으면은 커리를 골랐겠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따라서 육회 갑니다. 치킨 마요 덮밥이랑 연어 스테이크. 저 연어 못 먹어요. 치킨 마요가 난더 좋은데. 아이 몰라. 여러분들이 보기 전에 빨리 골라. 모듬전이랑 항정살. 이게 모듬전 만드는데 훨씬 힘들거든요. 이거 하나하나 손질하고 만드는데 몇 시간 걸려요. 근데 항정살은 굽기만 끝났는데. 아, 항정살. 이거는 그냥 만장일치 항정살. 양념 게장 스테이크. 3초 이상 고민하기 싫어요. 스테이크잖아요. 스테이크잖아. 어? 훈제 오리. 샤브 샤부샤부. 샤브샤브 샤브 빨리 샤보라고 말하세요 오케이 골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채팅을 쳐줘야 제가 이제 고를 수가 있다고요 콩국수랑 치킨 치느님 무시하지마 아 이게 익히는 거에 차이예요 항정살은 이 겉에가 살짝 꼬숩게 돼가지고 쌈장 찍어먹는 거고 스테크는 이 육즙이라고 하죠 그 맛에 먹는 건데 좀더 이제 맛있지 않나 그죠 아잇잘만들었다 아, 김복 돼지껍데기 이거는 모르겠다 여기 정확히 가운데 들를게요 지금 뭐죠? 스테이크랑 치킨 치킨? 아 여러분들 진짜로 치킨 더 좋아요? 아 근데 너무 압도적이라서 이거는 치킨 골라야 돼요 돼지껍데기랑 육회 육회? 육회 육회 가야지 어? 육회랑 치킨 치킨 당첨 오늘의 이상형 월드컵은 여기까지